안녕하십니까 10월 5일자 해외선물 미국쇼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한 저는 유진취자선물 김허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이틀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나스닥과 S&P500 지수는 3%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도 과매도에 따른 반발 매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어제 발표한 군인건 수가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하며 고용시장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용시장 악화는 연준의 속도 조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네요.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의 인수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혀 22% 이상 급등했습니다. 유가는 500플러스 회의에서 1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까지 감산 가능성이 제기되며 상승했네요. 국채금매도 이틀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인상 기조에서 완화 기조 가능성 때문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미 제조업이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어제 발표한 고용시장도 좋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호주도 빅스탭을 단행하지 못한 것도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싹장세를 분석해 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체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28% 매도 72%로 매도가 우위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수 쪽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300 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200 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저점 이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 저항선인 12,200 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12,500 포인트까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드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월 5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9시 15분에 9월 ADP 비농업 고용변화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13만 2천 명이었으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크게 상승한 2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23시에는 9월 ISMB 제조업 구매자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56.9였으며 예측치는 50.0으로 56 이전치보다는 소폭 하락이 예상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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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계자 보유하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 각 회원들의 거래 스타일을 확인한 정보가 있으니 관심 있는 회원님의 닉네임을 클릭하시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였습니다. 어, 아이오 p 유 y 투데이. n t o d Bye!